테이블에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데이터 형식을 보기에 디자인 보기에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테이블 1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기본 키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기본 키를 눌러서 취소를 해주겠습니다. 필드 이름은 문구 코드부터 반품 수량까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문구 코드는 숫자로 되었기 때문에 숫자로 해주시면 되겠죠. 소매점은 한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짧은 텍스트를 그냥 쓰겠습니다. 구매 수량은 숫자기 때문에 숫자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반품 수량도 숫자기 때문에 숫자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자료를 실제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해 주시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101까지 입력해 주시고 소매점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제주문구까지 입력해 주시고 구매수량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반품 수량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제 제주문구 끝까지 자료값이 입력됐기 때문에 저장을 해 주겠습니다. 테이블을 닫기 해 주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면 다시 왼쪽에 테이블 1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테이블 2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테이블 디자인을 클릭해 주시고 필드 이름은 문구 코드부터 단가까지 입력해 주겠습니다. 필드 이름은 문구 코드 문구명, 단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문구 코드는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구명은 짧은 텍스트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단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통화를 해주겠습니다.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자료값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해 주시고 예를 하겠습니다. 테이블 2 이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기본키가 정의되지 않았다는 메시지 창이 뜹니다. 저희들은 기본키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니요를 하시면 됩니다. 문구 코드부터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단가는 700, 500, 1300을 입력해주겠습니다. 자료값 입력이 끝났기 때문에 창을 닫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닫기 테이블을 모두 만들었기 때문에 폼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에서 폼 디자인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경계선은 19 정도에 위치하면 되죠. 드래그해서 오른쪽 끝에 위치를 19 정도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크기도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상단에 제목을 적어주겠습니다. 레이블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 주겠습니다. 제목을 적어주시고 Shift키를 누른 채로 Enter키를 치시면 줄이 바뀝니다. 제목을 적어주시고 제목의 크기는 다음 장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입력 화면의 제목은 16 정도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16으로 하셔도 되고 기본값인 20 정도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서식에서 글자 크기를 20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크네요. 조금 줄여서 16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은 검정을 내주시고 목록 상자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상단에 양식 디자인 목록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취소를 눌러주시고 왼쪽에 리스트 원이라는 레이블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딜리트 이제 목록 상자를 저희들이 직접 자료를 입력하고 싶기 때문에 목록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 탭에서 행원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을 클릭하시면 테이블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1을 더블클릭 Table 2를 더블클릭해 주겠습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문구 코드와 문구 코드를 드래그해서 조인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목록 상자의 자료 값을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문구 코드 문구명 단가 소매점명, 구매수량, 반품수량을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고 이제 조건을 완성해 주겠습니다. 문구 코드가 101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구 코드의 아래에 조건란에 101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한칸 띄우시고 또는 이기 때문에 오화를 적어주겠습니다. 한칸 띄우시고 401을 적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101, 5와 401이 됐습니다. 이제 101과 401인 값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누르시면 문구 코드가 101과 401만 나오게 됩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 해주시고 이제 이면서이기 때문에 조건란에 같은 줄에 조건을 적으시면 되죠. 소매점이 서울문구인 현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매점이 서울문구면 됩니다. 엔터 쳐주시면 자동으로 쌍따옴표가 만들어지죠. 이제 실행을 누르시면 101 또는 401이면서 소매점이 서울 문구인 자료만 추출이 됐습니다. 이제 문제의 1번에 보시면 반품 수량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품 수량의 정렬 칸을 클릭해 주시고 오름차순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웨어 조건절에 문구 코드와 소매점이 표시가 되죠 그 다음 오더바이절에 반품 수량이 들어가고 이너조인은 저희들이 조인을 시켰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보기에 sql 보기를 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너조인 웨어 문구 코드와 소매점 나온거 확인해 보시고 오더바에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시사항을 모두 수행했기 때문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닫기를 누르시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보기, 폼 보기를 해주시면 지금 열이 하나만 나오죠. 실제로 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그래서 보기에 디자인 보기 형식 탭에서 열의 개수는 6으로 해주시고 열 이름은 예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색은 조금 진하게 검정 텍스트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보기에 폰보기를 해주시면 지시상황대로 내용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아래에 그림자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 해주시고 상단에 선을 클릭해 주시고 Shift키를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직선이 그어집니다. 테두리 두께는 가장 두꺼운 6PT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그해서 두 개를 같이 선택해주시고 상단의 정렬 탭에서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에를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텍스트 상자로 SQL문을 넣어주겠습니다. 상단에 양식 디자인,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취소를 누르시고 회색 사각형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놓겠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시면 되죠. 글자를 적어주시고 테두리를 눌러서 상단에 서식, 글자 크기는 16, 글자 색은 검정을 해주겠습니다. 크기 조절 점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크기에 맞게 변경이 됩니다. 사각형 점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놓아주시고 크기를 조금 키워 주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 탭에 행원본을 클릭하시고 Ctrl C를 눌러서 SQL문 전체를 복사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는다운표 Ctrl V 다운표를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눌러서 형식 탭에서 테두리 스타일은 파선을 해 주시고 테두리 색은 검정을 해 주겠습니다. 검정 텍스트 이제 홈탭에 보기 폼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작성이 됐죠. 이제 제목이 목록상자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제목의 크기를 조금 더 키워주시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제목의 크기가 조금 작아도 감점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제목을 클릭해 주시고 크기를 조금 키운 상태에서 서식 글자 크기는 18을 해주겠습니다 별로 안 커지니까 20까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좌우 크기를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이제 인쇄 미리 보기를 해서 상단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 페이지 설정에서 위쪽 여백을 60을 주겠습니다. 확인. 이제 회색 음영이 들어갔죠. 감점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불안하다면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하시고 상단의 서식에서 교차 행색을 색없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회색 음영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폼을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위해서 예를 해주시고 폼의 이름은 폼1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이제 테이블과 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쿼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쿼리를 만드는 이유는 테이블 1과 테이블 2에 없는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 쿼리를 만듭니다. 상단에 만들기 쿼리 디자인을 클릭해 주시고 테이블 1을 더블 클릭, 테이블 2를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닫기 해주시고 문구 코드와 문구 코드는 드래그해서 조인을 시켜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문구명, 문구코드, 단가를 순서대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문구명, 문구코드, 단가, 구매금액 지금 구매금액이 테이블에 없기 때문에 처리 조건에 보시면 구매금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금액을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를 눌러주시고 구매 금액 물론 구매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해주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아래에 똑같이 입력이 되죠. 그 다음 반품 금액도 여기에 수식이 있죠. 수식을 보시고 그대로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반품 금액 볼론 반품 수량 곱하기 단가 확인을 눌러주시고 포인트 정리백도 수식을 보고 만들어주겠습니다. 포인트 정리백 콜론 구매 수량 빼기 반품 수량 곱하기 단가의 1%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죠. 이제 단가의 1%는 단가 곱하기 0.1을 해야겠네요. 단가 곱하기 0.1이면 10%고 0 10 0 1을 해야 1%가 되죠. 엑셀에서는 퍼센트를 써도 되지만 엑세스에서는 퍼센트가 인식이 안됩니다. 그래서 숫자 1이면 100%, .1이면 10%, 0.1이면 10%, 0.01이면 1%인걸 시험전에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수식이 완성됐기 때문에 확인을 눌러주시고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클릭해 주시면 포인트 정리액이 제대로 계산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보기, 디자인 보기, 비고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수식을 보시고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비고를 적어주시고 포인트 적립액이 80 이하인 경우에 갈리오를 표시하고 그 외에는 공란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if문을 쓰죠. 엑셀에서는 if를 쓰지만 엑세스에서는 i를 하나 더 붙입니다. I, I, if i 가로 열어 주시고 point 정리백을 적어 주시고 8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를 해 주겠습니다 이하라고 적었고 80을 적어 주겠습니다 콤마 80 이하면 갈리요 라고 했죠 쌍따옴표 갈리오 쌍따옴표 해주시고, 콤마 그 외에는 공란이기 때문에 쌍따옴표 연속 두번 눌러서 공란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로 닫아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죠. 문구명부터 비고까지 모든 내용을 입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 보시면 소매점별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소매점별로 정리를 하려면 소매점이 커리에 있어야 소매점별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문구명부터 비고까지는 소매점이 없죠. 그래서 반드시 문제 1번을 읽어보시고 소매점별이라고 적혀있으면 필드명에 소매점이 없어도 반드시 소매점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매점을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제 소매점을 넣었으면 저장을 하겠습니다. 창을 닫아 주시고 예를 하겠습니다. 쿼리 1의 이름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이제 쿼리 1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더블클릭해서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쿼리 1을 꼭 중간에 한번 실행해서 빠진 내용이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이제 창을 닫으시고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해 주시고 쿼리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쿼리를 선택된 상태에서 모두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소매점 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매점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오름차순은 소매점 안에서는 문구명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고 했죠. 그래서 문구명으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6번, 7번에 보면 합계와 총평균에 대해서 나오죠. 여약 옵션을 클릭해 주시고 각 소매점별로 구매금액, 반품금액, 포인트 적립액을 체크해 주시고 총평균도 구매금액, 반품금액, 포인트, 적립액이기 때문에 똑같이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다음을 눌러주시고 다음 보고서 디자인 수정을 체크해주시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을 적어주시고 제목을 가운데로 위치시켜 주겠습니다 아래에 작성일자가 있죠 작성일자는 텍스트 상자로 넣어 주겠습니다 위아래 크기를 조금 키워 주시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 주겠습니다 레이블에 작성 일자, 한칸 띄우시고, 콜론, 언바운드를 클릭해서, 는, 데이트, 가로 열고 닫겠습니다. 함수는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제 필요없는 내용을 지우겠습니다. 소매점 바닥글에 요약은 필요가 없죠. 클릭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페이지 바닥글에 나우와 페이지도 필요가 없죠. 클릭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여백은 완전히 붙여서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문구 합계, 서울문구 합계, 제주문구 합계라고 나오죠. 여기에 있는 내용이 바로 소매점이죠. 그래서 소매점을 합계에 있는 위치로 옮겨주겠습니다. 소매점을 드래그해서 합계가 있는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합계는 뒤쪽으로 옮기시면 되죠. 그 다음 총합계는 쓰지를 않죠. 클릭해서 전체를 지워주시고 이제 저희들은 총평균을 쓸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클릭해서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평균을 총평균으로 수정하겠습니다. 클릭해주시고 위친을 조금 옮겨주시고 이제 크기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레이아웃 보기로 크기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매점 머리끌은 여백이 필요가 없죠. 완전히 붙여주겠습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레이아웃 보기 소매점은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문구명은 클릭, 시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해서 둘다 선택해 주시고 왼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문구명만 클릭해서 크기를 적당하게 줄여 주겠습니다. 글자는 가운데 정렬이 기본 값이기 때문에. 시프트를 눌러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가운데 정렬. 이제 문구 코드를 옮겨주겠습니다. 시프트 키를 누르고 왼쪽으로 적당한 위치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가운데쯤 위치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단가를 클릭해 주시고 Shift 키를 누르겠습니다. 왼쪽으로 적당히 당겨주시고 단가의 크기도 적당히 맞춰주겠습니다. 단가가 샵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크기를 적당히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단가가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잘 맞춰주시고 구매금액을 다시 옮겨주겠습니다. 구매금액은 합계값과 총평균값이 있기 때문에 시프트로 꼭 같이 드래그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구매금액만 클릭해주시고 합계와 총평균을 클릭해주시고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이제 소수점이 표시되면 안되고 총평균에 통화기호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형식에서 통화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정렬해 가시면 정렬이 되지가 않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서는 정렬이 되지만 레이아웃 보기 상태에서는 정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 보기로 가서 먼저 정렬을 맞춰 주겠습니다. 드래그 해주시고 정렬 탭에서 맞춤 왼쪽 다시 반품 금액도 선택해 주시고 적당히 빼주신 다음에 맞춤 왼쪽 가장 넓은 너비에를 해주겠습니다. 포인트 정리백도 같은 작업을 해주시면 되죠. 맞춤 왼쪽 가장 넓은 너비에 마우스 오른쪽 레이아웃 보기 해주시고 이제 값들을 위치에 맞도록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구매 금액을 조금 오른쪽으로 옮겨주시고 통화가 제대로 잘 적용이 됐죠. 반품 금액도 클릭해서 통화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화로 설정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 정리백도 금액이죠. 오른쪽에 문제 보시면 통화 기호가 있죠. Shift 키를 눌러서 모두 선택해 주시고, 형식을 통화로 해 주겠습니다. 크기를 줄여서 가운데에 위치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갈리오도 가운데쯤 위치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이제 테두리선과 회색만 없어지면 보기 좋게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서 전체를 선택해주시고 서식 탭에서 글자색은 검정 도형 윤곽선은 투명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보고서 머리끌을 클릭해주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을 선택해주시고 본문을 클릭해서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소매점 바닥끌을 클릭해서 교차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내용이 제대로 만들어졌죠.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 페이지 설정에서 위쪽 여백을 60으로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이 한 장으로 나와야 되죠. 다음 페이지가 활성화되면 안됩니다. 이제 옆으로 가는 선만 넣어주시면 끝이 나겠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선을 선택해주시고 키보드의 Shift키를 먼저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Ctrl-C, 컨트롤 Ctrl-V,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아래로 누를 때 여기에 보시면 간격이 벌어지면 선이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페이지 머리글에 공간을 조금 벌려주시고 선을 다시 선택해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럼 주황색으로 선이 보이시죠? 이제 선을 선택해주시고 컨트롤 C 복사를 해주시고 여기의 여백은 완전히 붙여서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점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매점 한 줄을 선택해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아래의 여백은 적당히 줄여서 한 장에 인쇄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선을 하나만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 보고서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아래로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서는 맨니외 선과 맨 아래 선이 조금 굵어 보이죠? 채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굵기를 조금 굵게 해 주겠습니다. 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위에를 드래그해 주시면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테두리 두께를 가는 선에서 EPT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레이아웃 보기를 해주시고 대전 문구와 합계가 너무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붙여 주겠습니다. 합계를 클릭해서 방향키 왼쪽으로 조금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문구도 크기를 조금 줄여서 보기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일자도 너무 간격이 벌어졌죠. 작성일자를 방향키 오른쪽으로 붙여주겠습니다. 클릭해서 크기를 적당히 맞춰주시면 되겠죠. 클릭해서 왼쪽 정렬을 하시면 더 보기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모든 내용이 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복 내용 숨기기 할게 없죠. 이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에서 내용의 한 장에 인쇄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시고 창을 닫아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 이제 시험장마다 다르다고 했죠. 파일이 자동으로 전송되는 시험장이 있고 USB에 담아서 저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감독관에게 문의해서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시면 되고 이제 출력하는 컴퓨터에서는 폼을 클릭해 주시고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에서 다음 페이지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 인쇄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다시 보고서의 쿼리를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가 활성화되지 않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 인쇄를 눌러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이 끝나면 여기 상단의 빈 공간에 비번호, 수원번호, 이름을 손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